hanul dashi changhaju s i yasagem s e h e b n e d a d u k d k jeyang s n u l t j u i honin shingo h a i s t j world membership a i d hashi m a s m r d u n total n e g a benefit u l n u l l s u i